안녕하세요. 안그래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지금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 의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한편으로는 서대구 역세권이라 해서 분위기가 좋았는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예전에 영상 올려놨는 걸 보게 되면 서대구 자체가 대구에서도 사실 조금 빠지죠. 빠지고 그리고 여름만 되면은 냄새가 좀 많이 심합니다. 그 폐수처리장 때문에 가는데 마찬가지 그것도 지하화를 시킨다고 뉴스에도 나왔고요. 그런 영상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대구 여기 이번에 중공을 하고 중공식까지도 했죠. 근데 이게 이미지락 하는게 절대 무시 못하는데 물론 대구에 있는 분들은 어느정도 알지만 사실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 이유가 외지에서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서나 투기를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반도 유보라 때 이걸 뭐 중도금 때문에 왔다고 하신 분이 있어서 저는 이거 팔수 있으면 작년부터 팔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뭐서대구 뿐만 아니라 아파트 구입하는 문의도 많이 왔지만 어, 구 입시기가 아니라고 도 말씀드렸고 그런 영상도 또 올려놨고요 뭐 영상이 너무 많아서 찾기가 힘들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서대구 반도 유보라에 또뭐 계시는 분이 저저저 저저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왜 아파트 가격이 내리냐 항의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오르고 있는데 왜 내린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그냥 영상에 올리는 것이고 그게 맞다 안 맞다는 본인이 판단하면 되는지 그런 항의 전화까지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다른 아파트를 논하는 분들은 뭐 전화번호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저는 전화번호를 올려놨더니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왜 내린다고 방송을 하냐는 둥 그리고 뭐 외지에서 또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방에서도 뭐 이걸 구입을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가 하라 말하는 말을 못하죠. 하지만 저 같으면 판다. 그리고 이 대구 자체 서구가 아무래도 지금 뭐 아파트 엄청나게 짓고는 있지만은 대구에 사시는 분들이면 대부분 어느 정도 알죠. 그리고 개발 호재가 있어도 아무래도 서대구영 역세권 개발이 되려면 시간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 물론 트랩에 대한 호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호재가 발표를 하게 되면 잠깐 올랐다가 오래 못 가죠. 그래서 투기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호재에 내 집이 있다면 은 아니면 내가 뭘사는 부분들이 있다면 건물들이 있다면 은 바로 그 허조에 맞춰서 금액을 크게 많이 안 부르고 바로바로 팝니다 사실 아파트로 따지 보면 은 서대구 자체에 크게 분양을 한 아파트들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저번에도 한번 연락이 오신 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두리공원도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아파텔, 오피스텔을 구입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텔과 오피스텔, 그리고 오피스텔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은 2억을 넘겨서는 안 되죠. 1억 초중반 대의 오피스텔로 그냥 안전한 수익구조로 가는 것이 오피스텔이고, 아파텔은 경기도에서나 유행하고 서울에서나 유행합니다. 워낙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사실 자기 금액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파텔, 아파텔이 사실 아파트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뭐 얘기를 하고 광고를 하지만 아파트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용평수가 25평이면 분양평수가 33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아파트의 33평이면 전용이 20평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실평수가 작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예전에는 주상복합 같은 경우도 인기가 없었죠 예전에 뭐 수성구의 아파트 3사억할때 주상복합 인기가 없었습니다 네, 주상복합도 실질적으로 전용평수가 좀 작은 편입니다 구조 자체도 그렇고 보가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많이 구입을 했는데 아파트 분양권으로 돈을 벌고 아파트 쪽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아파트 가격이 뛰면서 뭐 그런가와 관계없이 어 아파텔 이나 아니면 은 주상 복합 구입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서구 같은 경우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아파트 선전이죠 서대구역 센터를 인근 대구 시는거주하면서 각광받는다 대규모 정비사 업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신문에 소위 말해서 아파트 유스처럼 얘기하지만 대부분 광고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본 기사는 어어붙은 서대구역 아파트 분양권 시장 전매량이 80부과로가량 줄었다 또 특히 서대구역 같은 경우 부근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뉴스에 도 한번 나왔죠 외지에서 지방에서 버스 대절해서 엄청나게 내려와서 분양권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그분들 제가 또 통화를 해본 분이 있는데 왜 구입했냐고 물으니까 놈들이 다뭐 분양권으로 돈을 벌었고 그렇게 사람들이 뭐 투자 카페라든지 그런 카페방에서 가자고 얘기해서 같이 갔다 그리고 투자를 했다 그리고 뭐 서대구 역세권 여기 생긴다 해서 투자를 했다 뭐 소위 모르는 분들은 역 하나 생기는 게 어마어마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역세권 투자를 하고 동대구역 그리고 대구역 그런데 대구의 토백이 분들은 대구역 동대구역 크게 대단하게 생각 안 하죠 지방에서 투자를 하러 오신 분이나 아니면 사실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무조건 여기에 근처에 있다면 좋다 더블역세권 뭐 이래서 투자를 하는데 당연히 없는 것보다 있는게 백0번 낫습니다. 당연히 낫죠. 낫지만 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금액이 또 중요한데 금액대가 또 너무 비싸도 문제지만 또 너무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안전한 투자는 사실 기존에 아파트 단지들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부분 쪽이 조금 안전하고 그리고 프리미엄을 2억 3억씩 주고 거래한다 하는 것은 뭐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은 그렇게 또 거래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뭐 여기 보면 결국은 저도 기사를 다 읽어봤지만 제가 올려드리겠지만은 여기에 뭐 분양권 시장 증매 거래량 자체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아파트 프리미엄을 주고 뭐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걸 샀는데 뭐 좋으냐 나쁘냐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요 사놓고 그물어보고 본다 사는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뭐 그렇다고 기분 좋으라고 제가 그렇게 뭐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상 유튜브를 안 받는 분들은 유튜브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서대구도 그렇고 동구 서구 동구도 조금 그런 수준 이지만 은 그렇다고 너무 비싸게 주고 수송구를 또 구입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서는 뭐살수 있으면 파는 게 맞고요 또살수 있으면은 금매로 나온 매물들을 사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이렇게 한번 바로 영상을 올려 드리는데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엘 오피스텔 2억 넣는다면 무조건 헐 값이라도 팔아야 되고 팔 생각이 없다면 장기간 가지고간다고 생각하시고 마음 비우셔야 되고요 뭐 두류 내거리에뭐 아파트 엘 오피스텔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팔수 있으면 팔아라 겠고 사실 뭐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놈의 재산을 하라 마라 할 필요는 없죠. 저한테 묻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묻는다면 저는 그렇다. 근데 금액대가 아파텔이 뭐 어느 정도 저렴하다 보니까 아파트인지 아파텔인지 오피스텔인지 못 모르고 구입한 사례들도 있었고요.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 사놓고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파트가 4억, 5억, 6억, 7억, 8억까지, 뭐 수승구다 하면은뭐 CG라도 7억, 8억, 그리고 뭐 만촌동이라고 하면 12억, 13억. 이거 사실, 뭐 저하고 뭐 얘기하는 분들도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차피, 정치라든지 분양 뭐 아파트 부동산 모든 게 서로 서로 생각은 다 틀리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다고 상대방을 주입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물으면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다고 이런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 얘기가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도 다른 유튜브 들 채널을 한번 보지만 은 말이 수시로 바뀌어요 분명히 작년까지 말해도 무조건 오릅니다 사세요 사세요했던 방송들이 어느 순간 다시 내립니다 파세요 파세요 사지 마세요 하는 방송들 자기 멋대로 죠뭐 어차피 그런거는 다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유튜브의 어떤 구독자나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부동산을 하면서 하는 건지 관계없습니다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하는 분들도 이게 뭐 생각이 다 틀리죠 이 가격에 가격이 뭐 높다고 얘기하는 분 아니면 이 가격에는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분 아니면 남구가 좋다고 얘기하는 분수성구가 좋다고 얘기하는 분다 틀리기 때문에 모든 유튜브 영상은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재개발 영상까지도 마찬가지 제 짧은 지식을 올려 드렸는 것은 저보다 더 모르는 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올려 드렸기 때문에 그게 될 거래 뭐 굳이 뭐 나쁜 얘기는 적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는 취식을 그냥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모르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전혀 뭐 그런 쪽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뭐볼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 하면 됩니다 제가 틀린 내용을 올려놓거나 뭐 기사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나 그리고 제 주변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일단 뉴스는 제가 개별적으로 듣는 뉴스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구역 역세권인 평리동 일대에 신축 아파트 분양권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공개된 부동산 통계를 보면 최근 2년간 대구 서구의 아파트 분양권 평균 전매량이 80%가량 줄었다. 2021년 6월, 2022년 5월 서구의 아파트 분양권 월평균 전매량은 16.9건이다. 이 기간의 최고 및 최저 전매량 수치는 각각 34건과 7건이었다. 반면 전년동기간 2020년 6월, 2021년 5월 월평균 전매량은 78.9건이었고 최고 및 최저 전매량 수치는 각각 259건과 27건이었다. 1년 사이에 분양권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분양권 전매량이 줄어들면서 기존 분양가보다 가격이 낮은 매물도 등장하고 있다. 네이버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는 분양가보다 낮게 판다는 것을 뜻하는 마피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다. 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체감상 지난해 5월부터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몇. 입주 시기는 다가오는데 분양권 시장은 좋지 않다 보니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은 분들이 급하게 매물을 내놓고 있다. 고 설명했다. 청리동 일대는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서대구역 역세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분양권 인기가 시들에 지금 대구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얼어붙어 있는지 알수 있다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학세권으로 유명한 수성구도 미분양 물량이 나오는 실정 이라며 금리 인상과 공급과잉이라는 악재가 개발 호재보다 매매 심리에 더 크게 작용했다. 고 설명했다. 또 분양권 시장은 부동산 경기의 선행지표 라며 당분간 분양권 시장을 포함한 대구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예측된다 곧덧붙였다